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뭐 QCY-T3, 뭐 무선충전기까지 이것저것 많이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궁금해하실만한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카메라 추천 영상입니다. 자,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 뭐 무조건 비싼 카메라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물론 비싼 카메라가 성능이 그만큼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아저 유튜브 시작할 건데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 하고 싶은데 혹시 저렴하면서도 FHD 정도 되는 그런 카메라는 없을까요? 자 이렇게 흔히들 싸면서도 좋은 카메라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군은 바로 싸면서도 일상 브이로그나 아니면 은뭐 주변 여행영상 같은 거를 찍기에도 가볍게 찍기 괜찮은 카메라들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알파 5100과 알파 6000입니다 어, 소니 알파 5100 같은 경우에는 2014년 8월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2014년 8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출시기간이 좀 오래된 편이라 가격대도 40만원 초반 아니면 그거가 조금 더싼 30만원 중후반대에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군들입니다. 뭐 브이로그라든지 일상 뭐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소니 제품군이 전반적으로 LCD가 틸트나 스위으이 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알파5 0 0 0 같은 경우에는 꽤 이전에 나온 제품군에도 불구하고 셀프 카메라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쉽게 찍을 수 있고요 FHD 화질을 지원을 하고 어, 전반적으로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번들렌즈, 렌즈 교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 번들렌즈를 쓰시다가도 얼마든지 나중에 조금 더 좋은 렌즈로 교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카메라의 단점이라면 뷰파인더나 핫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마이크라든지 추가적으로 뭔가 장비를 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뭐 사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제품군이기 때문에 어 뭐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상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 찾으시는 카메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제품 바로 알파6000입니다 바로 그 소니의 가장 유명한 6000번대 시리즈 중에 첫 제품일텐데요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알파 5100보다 일찍 출시가 된제품이다 2014년 3월에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어, 일단 뭐셀프 촬영을 지원하지는 을 않습니다만 50만원 초반대 번들킷을 포함할때 50만원 초반대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하이브리드 AF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른 AF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으며 하슈나 뷰파인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뭐 외장 마이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뷰파인더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작업 그, 촬영을 할때 조금 더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이로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조금 더 저렴한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시즌인 카메라들 중 하나입니다 캐논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 소니 제품군하고 캐논 제품군을 전반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 캐논 제품군이 조금 더이쁘고 감성적으로 나온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캐논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소니 제품군보다 사진이나 영상의 화질이 조금 더 쨍하고 좀더 컬러감이 진하게 나온다라는 평가가 좀더 많은데요. 실제로 일반인들도 쉽게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딱 봐도 그냥 쉽게 찍고 이쁘게 만들어준다는게 라 캐논 카메라의 모터인 만큼 아무래도 캐논 카메라를 처음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추천드리는 카메라 두 대는 모두 캐논의 카메라입니다. 일단 캐논 EOS M100 같은 경우에는 소니 제품과의 저가 미러리스트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좀 생각하시기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가격대는 50만원 초반 혹은 40만원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렌즈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카메라 아니면 틀림이 없고요 렌즈 교환 방식을 채택을 해서 뭐 22mm f2.8 렌즈와 같이 케어에서 인기가 좋은 렌즈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용자들이 뭐 그립을 만진다든지 뭐 휠을 돌려서 뭔가를 정하지 않더라도 터치 스크린으로 알아보기 쉽게 뭔가를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 카메라는 EOS M50입니다. 바로 캐논의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해서 나온 2018년 3월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출시가 되기 전이나 출시가 된 후나 상당히 말이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출시되기 전에는 캐논에서 드디어 미러리스 카메라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미러리스 카메라가 진짜 괜찮게 은 나왔구나 드디어 캐논도 소니와 경쟁을 하기 시작했구나 4K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스펙만으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출시가 된 후에는 아 이거 4K가 가짜 4K? 하면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었 물론 뭐 대부분의 미러리스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4K가 진짜의 4K는 아니지만 이 M50 같은 경우에는 포기, 기존의 4K 사이즈에서 한번더 크롭이 돼서 좀, 화각이 좁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는 카메라였기 때문에 말이 많았죠. 하지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미러리스 시장에서는 꽤 괜찮은 카메라로 평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4K가 아닌 FHD 영상만으로도 충분한 영상미를 뽑아낼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 4K까지는 필요가 없다 내 촬영은 FHD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60만원 초반에 가격대를 달리고 있고요 FHD 60, 30, 24 모두 지원하고 4K로 촬영을 했을 때도 24프레임까지 촬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들한테 가장 중요한 스위블 액정까지 장착을 하고 있으면서 가격대 또한 뭐 크게 나쁘지 않고 감성 영상이라든지 브이로그 영상 그리고 일반 리뷰 영상을 찍으시는 유튜버 분들께서도 많이 찾는 카메라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가형 카메라 모델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반면에 이런 카메라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아 근데 그 렌즈 갈고 밖에서 언제 카메라 갈고 다할거예요 그냥 정말 딱 가볍고 갖고 다니기 좋은 카메라 저는 좀 그런 카메라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동성 은 좋고 뭐 가벼운 카메라를 선호하시는 를 분들도 있을거예요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종류의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자면 소니 RX100 시리즈 캐논 G7 X 시리즈 그리고 액션캠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뭐 소니 R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카메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벼워요. 일단 작고 가벼울 뿐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렌즈를 장착을 렌즈 교환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좁은 화각부터 넓은 화각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한 카메라예요.뿐만 아니라 렌즈도 자체도 밝고 4K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상미를 원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간, 정말 쉽고 간편하게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뭐 시리즈별로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뭐 1부터 7까지 50만원에서 150만원 선 사이인데 어, r s 1 0 0 4나 5 정도로 구매를 하실 때는 80만원에서 뭐 100만원 아니면 뭐 60만원 정도까지 또 구매를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어서 G7X, 뭐, 캐논 시리즈의 RX100이라고 불릴 수 있죠. 어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ND 필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F1.8, 그리고, 어 소니 렌즈처럼, 소니의 RX100처럼 줌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말 같은 동일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하지만 다만 좀 단점이 있다면, FHD까지만 지원을 하고, 영상보다는 사진에 조금 더특화가된 기능들이 많다는 라 단점이 있죠. 사실 뭐 단점이라 보기도 힘들긴 하죠. 액션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했었지만 오즈모 액션이나 고프로 히어로7 같은 게 바로 주 포지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이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볍고 스테빌라이징도 괜찮고 뭐 여행 유튜브, 뭐 스포츠 유튜브, 뭐 몰래카메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은뭐 헬스장에서 헬스 영상을 찍으신 헬스 유튜버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카메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화각이 넓기 때문에 넓은 장면을 한 번에 다 커버를 해서 찍을 수 있고 요즘에는 스테빌라이징도 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 위적으로도 괜찮은 영상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됐고 카메라가 좋아야 영상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비싼 카메라 그거 진짜 괜찮은 걸로 하나 추천해주세요 네? 4K도 되고 막 그런 거 어? 자 그러면 이제 좀 비싼 류의 카메라, 고가형 카메라들을 살펴볼 요량입니다. 자, 하지만 고가류의 카메라라고 해서 제가 200만원이 넘는 카메라들을 추천드릴 생각은 없어요. 어, 왜냐면은 200만원 정도의 카메라는 일단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단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하다가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카메라를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 한 150에서 160선까지 커버가 가능한 카메라류를 좀 추천드리려고 을 합니다. 고가형 카메라들을 추천을 드리자 하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 6,000 시리즈일 거예요. 알파 6,300, 알파 6,400, 알파 6,500. 이세 종류 정도의 카메라를 먼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이 카메라들은 뭐 유튜브 브이로그라든지 리뷰 영상, 뭐 기본적으로 모든 영상들을 쓸수 있는 카메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렌즈 교환식이고 뭐 가벼운 번들렌즈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뭐 24mm나 35mm 렌즈를 이용을 해서 뭐 요리 유튜브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6500 같은 경우에는 4K 영상을 지원을 하고 뭐 프레체제시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카메라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미러리스 카메라들 중에서는 아주 끝판왕이다 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가격대도 한 120만원선 할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장마이크도 장착이 되고 뭐뷰파이더도 있기 때문에 찍으시는데 많이들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조금 비싼 가격대와 셀프 스크린이 안 된다는 점은 약간 본인 혼자서 찍기에는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카메라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6400 같은 경우에는 6500보다 조금 더 하위 기종입니다 6400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출시년도는 19년도에요. 조금 더 늦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소니 6, 6 알파 6500보다 훨씬 더 많은 픽처 프로파일이라든지 뭐 셀피 스크린이 된다는 장점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300 시리즈가 있는데 6300 시리즈는 기존의 6400이 출시가 되기 전에 6500 하위 호환으로 나와있던 카메라입니다. 어, 4K 화질이 괜찮은 반면에 FHD 화질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좀 평을 받고 있고요 6500이나 6400에 비해서 여러모로 기능적인 면도 딸리고 어, 6300 자체가 워낙 출시된 지좀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격대도 조금 애매한 편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외에 여담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계열의 G7과 G95, 뭐 G85 정도의 라인업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펙 자체를 크게 자, 상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4K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위블 액정, 프 h 치 영상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뷰파인더라든지 하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만원에서 120만원 이 사이에 가격대를 달리고 있어요 뭐 G95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G7이나 G85 같은 경우에는 뭐, 파나소닉 특유의 색감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4K까지 그 가격대에 장착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캐논, 소니 둘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은뭐 파나소닉의 G7 정도는 가, 뭐 괜찮은 가격대에 구매를 하시면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렴한 부분의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비싼 범위의 카메라까지 다양한 카메라들을 조금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어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내가 유튜브를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 것이고 콘텐츠가 확실한 건지 그리고 이에 맞는 뭐 예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까지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카메라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 성공의 갈림길은뭐 카메라의 그 퀄리티에 결정이 되진 않으니까요 사실 컨텐츠의 질과 양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그것들을 약간 돕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뚝빠